그러면 14일째 영상에 오늘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미래 과거형으로 탄생한 우드가 현재는 과거로 안쓰인다그랬잖아요 그래서 I would lose my way 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말은 문맥에 따라서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길을 뭐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냥 의미인데 시제에 상관없이 쓰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 과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우드 하나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ave pp 형식을 같이 쓰는데요. have pp는 말 그대로 현재의 상태고 had pp는 그 과거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had pp와 같이 우두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두가 만나게 되면 had는 have로 바뀌겠죠. 그래서 I would have lost my way. 이건 확실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뭐 의지, 예상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would have lost my way. 그러면 요 나는 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 길을 잃어버렸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말로도, 뭐,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해. 혹은, 잃어버렸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잃어버렸다는 걸까요? 안 잃어버렸다는 걸까요? 네,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다른 문장으로 가정을 만드는 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여기서는 그냥, 아, 과거에 대한 어떤 반대 상황을 예상하는 정도의 표현이다. 즉 나는 내 길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근데 어떤 변수가 있었을 때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잃어버릴 뻔했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I would have lost my way to study English 내가 보글리쉬를 몰랐으면 영어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었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이번엔 could를 볼 거예요. could는, 뭐, 뭐, 할수 있지 않았을까? 뭐, 뭐, 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I could have been globalized. 그러니까 내가 보글리시를 진지하게 알았으면, 그 과거에 글로벌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글로벌화가 된 거지, 과거부터 글로벌화가 된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h a v pp 혹은 had pp 앞에 should를 붙여볼 건데요. 이거는요, 뭐뭐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에요 자, 뭐뭐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는 안 했다는 거죠. 후회 같은 거예요. 혹은 뭐 아쉬움이 되겠죠. i should have known b o g l i s earlier b o g l 를더 일찍 알아야 되지 않았을까 해요 죄송해요 오늘 문장을 다 b o g l i s 로 해서 근데 뭐 앞에 13개의 영상을 보셨으면 요정도 느낌은 조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Would have lost, could have been, should have known. 자 동사 부분이 다 너무 길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제 의미가 좀 약하게 말해도 되는 건 영어에선 많이 줄여 쓴다 그랬죠. 그건 중간에 쓰인 have는 약간 약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요, would have가 아니라 would, could have가 아니라 could인데요. would를요 발음할 때는 그냥 뒤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a처럼 발음한다고 하시면 돼요. 우라. I, I, 이렇게요.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발음하세요 저렇게 발음하세요 하고 말할 입장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발음은 사실 영어의 의미를 깊이 있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기는 해요. 당연히 그 언어의 경쟁력은 정확성에서 나온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발음도 바로 그 정확성을 이끌어 낼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식 발음 이냐 영국식 발음 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정확한 발음 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v 이라고 v를 발음 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사실 원어민들이 발음을 안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짧게 하면서 꼭 해주는 발음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걸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요. I would have lost my way. I could have been globalized. I should have known English earlier. 이런 식으로요. 하찮게 지나가는 발음인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해주는 습관을 조금 들여보자고 오늘의 문장으로 한 거고요. 아무튼 저 문장들을 왜 오늘의 문장으로 했냐면요. 이런 살짝 늦는 발음에 대한 중요도를 조금 인지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말 쓸때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뭐 아쉬움 예상 이런 것들 가정에 대한 것들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서도 당연히 많이 써요. 근데 그동안 would have pp라는 그 어려운 봉사 모양 때문에 우리가 잘못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을 연습을 많이 하기만 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저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항상 오늘의 문장을 꺼내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큰일 났지만 아무튼 자 오늘의 문장을 왜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이 10분 남짓한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어를 확 바꾸는 게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루에 이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저 오늘의 문장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계속 되뇌어 보자 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꺼내어 볼게요 학생들이 저한테 전공 뭐 대학원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뭐 논문 주제를 선택할 때 뭘로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제가 소위 그 고무줄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론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예요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 학생이 쭉 늘리기만 하면 자 마치 한 분야만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관련된 인근 분야와 비슷한 것들은 같이 다 딸려오기 때문에 하나만 아무거나 선택해서 해도 다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요. 그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아당기느냐. 그 많이 잡아당긴 그 깊이가 지적 능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영어에 살짝 접목을 시키면 오늘의 문장 하나를 가지고요. 쭉 잡아당기면요.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같이 쭉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를 정말 수십번이 아니라 수백번 수천번을 하면 그게 모국어처럼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우리가 지금 말이 능숙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했던 비슷한 말들을 진짜 수만번 수십만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한 거고요 한국말일지라도 우리가 표현해보지 않은 즉 말해보지 않은 표현들은요 되게 어색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한 문장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뜻에서 오늘의 문장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앞에 영상들을 통해서도 오늘의 문장을 그냥 대충 지나가셨다면 이제 그러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효과가 정말 있을 거예요.